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웃음> 키가 아, 엄청 아, 크시네이 굽이라서.. 저도요 <웃음> <웃음> 필수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? 아니요 생각보다 아 진짜요? 아마도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아, 부끄러워. <웃음> 음, 당신의 이름은 임수지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5세 당신의 직업은 댄서일 것이며 당신이 사는 곳은 서울이다. 옷 <웃음> 어, 혹시 <웃음> 네. 신기가 살짝 있으신가요? 약간 신기가 <웃음> 있어서. 제 이름은 장미이고 장미? 네, 제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고 내 직업은 엔터테이너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이다. 아까 근데 어려보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근데 <웃음> 근데 왜 갑자기 스물다섯 살이에요? 아, 어려보여서 스물다섯 살? 아,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당신의 이름은 차선우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스물여섯 살일 것이고 모델일 것이며 당신이 사는 곳은 서울이다. 내 이름은 최재훈이고 내 나이는 서른세 살이고 동영상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고. 어저한번본것 같은데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라 <웃음> 아니겠죠. 영상 구독 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 누르겠습니다. 네. <웃음> 음.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. 아, 스물 여섯 살이라고 <웃음> 하고 싶었는데. <웃음>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올까요? 하. 하. 하. 당신은 술자리 헌팅에서 외모 담당일 것이고 응. 내가 있는 테이블에 당신은 응. 올 것이다. <웃음> <웃음> 오면 좋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나는 술자리 헌팅에서 겉절이이고 겉절이?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있는 테이블에 나는 안 간다. <웃음> 이게 이유가 있어요. <웃음>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. 너무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들한테 에이... 다가가기가 힘들다. 약간 이런 얘기 있요안 <웃음> <싫어>. 간다! 라고 <웃음> 거짓말. 예, 네,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술자리 헌팅에서 외모 담당일 것이고 내가 있는 테이블에 당신은 안올 것이다. <웃음> 음, 나는 술자리 헌팅에서 진상 담당이고 어. <웃음> 당신이 있는 테이블에는 안 간다.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네, 왜? 딱 봤었을 때 학생으로 알것 같아요. 아... 완전 어린 막 20대 초반?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봐요. 뭐 12살 막 12살 이렇게 차이나봐. 아그럼 네.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은 무단 조퇴일 것이고 어 이유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일 것이다. 아... 일단은 무단 조퇴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무단 결석만 했어요. 아, 그냥 아예 안 나가. 대 퇴거에 안달라 아예 안 나가. <웃음> 아 근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아파서 몇번 신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<웃음> 근데 제가 자주 아팠어요 어렸을 때. 아 진짜요? 네. 아. 마음이 아프다거나. <웃음> 아 <웃음> 이해합니다. 저희 이제 또 다른 옷을 입으러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바지를 입으신 건가요? 이, <웃음> <같아요>. <웃음> 이 계절에 아직 히트텍을 입어야 될아요 <웃음> 그래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아, 다... 뭘, 못 바라고. 아저씨는 아닌데. <웃음> 당신과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취미까지 맞춰줄 것이고 당신은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. 맞나요? 얼추 맞는 것 같아요. 얼추. 아, 내가 잘 맞추네. <웃음>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최대한 다 맞춰줄 수 있고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라고 적었어요. 어렵지 않나요? <웃음> 아 질문하신 건가요? <웃음> 아 근데 저는 네.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맞춰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음. 다 라고 맞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 <웃음> 당신과 연인이 정반대의 사람이라면 연락하는 정도? 음. 빈도? 까지 맞춰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. <웃음> 연애는 맞춘다기보다는 맞는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랑 같은 성향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퍼즐 조각이 맞듯이 그런 느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신적 사랑이 더왜 <웃음> 거짓말 <너무> 같지? <웃음>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... 네 <웃음> 옷이 또 남았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겨울? 극적극적 <웃음> <웃음> 극적. <웃음> 뭔내 봤어요 뭘쓰세요, 진짜 e What's the same? What's the s a 0 0 What's the same? w h 그 t s the same? w h a 삶의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다 무언가 선택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귀찮아서 다 미뤄놨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. 어, 당신이 오늘 나와의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재미있었어요일 것이고 첫 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. <웃음> 아니, 없었을 <웃음> 것이다인가요어 <웃음> 조금 서른 돋았어 나는 오늘 당신과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재미있었다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다 <웃음> 깜짝 놀랐어요, 그래서 <웃음> 당신이 오늘 나와의 만남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명언 제조기 <웃음> <읽고 있어. 웃음>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또 봐요 그리고 첫인상과 지금의 호감도의 변화가 있다 <웃음> 혹시 그 호감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<웃음> 게 <웃음> 부정인가요? 긍정인가요? 어, 저희가 일단 룩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30초 후에 공개됩니다. <웃음> 짜란!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가치관 때문일 거고 연애를 할수 없다면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. 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제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이상과 현실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잘 맞아서 일 것이고 연애를 할수 없다면 서로가 너무 바빠서 일 것이다 음...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일정을 흠.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이제 회사원들처럼 월버스목금 출근, 그다음에 어, 주말 쉬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음... 서로 만약에 이게 순간순간이 맞지 않으면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네. 되지 않을까 싶었던.. 음... 음... <웃음> 그러면 은 우리 마지막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? 네 해봅시다 <웃음> 네. <웃음> 왜 떨려? <웃음> <웃음> <오, 웃음> 어, 둘다80이상이라 와... <웃음> 어, 아, 이렇게 쳐야 되죠? <웃음> 아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네, 인스타 마팔을 뭐 할까요? <웃음> 어,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팔로워할게요. 니 <웃음> 네. 아이디 <놀람> 알려주세요 <놀람> <놀람> <놀람>